나는 의견는 어떠신가요? 음,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. 특히 이제 그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점수도 이제 그 적성 같은 경우에는 어그 여기 나중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. 보면 이제 그뭐그 뭐그 이제 적성 본 점수를 또 이제 평균을 낸게 있단 말이에요. 표를 보면 요과조차도 이제 더 높게 나오는.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. 네,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어, 여기 이게 아니고, 이거도 아니고, 이것이것고 이것도 아니고, 음, 이거도요 지금 이면이게 학생부 성이 적성 아적 총점 것이런 식으로 나이있잖아요 간호학과. 네, 아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적성도 높아요. 50점이에요. 음. 이거는 음. 60점 만점이거든요. 이 경우 같은 경우 적정 수준이에요. 음. 적성 연습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점수였거든요. 음.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. 아까 그 미용 그쪽이랑 식품영양학과랑 점수는 더 비슷했어요.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혹시 이제 뭐 수시에서 안되면 네, 정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도 가능성이 있는 과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